안녕하세요. 이번 작업은 아우디 A6 3.0 TFSI 슈퍼차저 오일 보충입니다.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긴 이 부품이 바로 과급기인 슈퍼차저인데요. 슈퍼차저는 엔진을 오일 사용하는 터보 차저와 달리 독립된 윤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보통 10만키로 전후 차량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드레인 진행시 대부분 오일이 없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우선 열이 많은 차종이다 보니 엔진 룸 열을 식힌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슈퍼차저와 연결된 각종 호스와 커넥터들, 그리고 구동 벨트와 냉각수 호스를 모두 탈거합니다. 커넥터맨 호스의 경우 모두 똑같이 생겨 마킹을 해구분지어 주고요. 2인 1조로 수평을 유지해가며 슈퍼차저를 탈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오일을 배출합니다. 역시 한 방울도 나오지 않네요. 기울여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연식 및큐로스의 슈퍼차저가 장착된 아우디 차량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입니다 슈퍼차저 오일이 없는 상태로 주행해도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이 없을때처럼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효율의 성능이 저하되고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량의 신유를 주입합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와 브리드 어댑터의 모습입니다 플러그의 경우 고무 실링이 함께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포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누적된 카본이 많은 흡기 포트와 수냉쿨러 핀을 모두 클리닝합니다 순냉식 인터쿨러의 경우 안그래도 비저분 냉각핀인데 거기에 끈적한 때까지 잔뜩 껴있으니 공기가 원활하게 진행하고 냉각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깨끗해졌죠? 신품 브리드 어댑터를 장착 후슈퍼차저를 올려줍니다 고정 너트들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한 후 탈거의 역선 조립을 진행합니다. 냉각수 보충 및 진단기를 이용해 에어빼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줍니다. 클리닝으로 인해 작동 한계점 및 작동 저항이 변경된 스로틀 바디 및 과급 압력 제어 밸브의 재학습을 진행하고요. 수연전을 다녀온 후 고장 코드 확인 및 냉각수 레벨을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며 냉각수 레벨도 정상입니다. 실내 연막 살균 후 출고합니다. 이상 아우디 A6 3.0 KPSI 슈퍼차저 오일 보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